안녕하세요.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2019 파이널리스트 유정렬입니다. AWS 커뮤니데이 티 딥레이서 리그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AWS 커뮤니데이 티 딥레이서 리그는 2019 딥레이서 챔피언십 컵 트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고요 규칙은 연속 3바퀴 총 주행시간으로 합니다. 주행은 무제한 제시도가 가능하지만 트랙아웃 시3초의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참가한 레이서는 모두 2 4명이고요 1등부터 5등까지 후디와 블루투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에게는 200달러의 AWS 크레딧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1등을 차지했을지 한번 볼까요? 네, 1등은 24초 930이라는 놀라운 랩타임을 기록한 장문기님이 차지했습니다. 2등은 3 5초를 기록한 성희님이고요. 3등은 김웅래님 4등은 네이비씨님, 5등은 시타님이 차지했습니다. 그럼 1등을 하신 장문기님의 주행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1등의 주행 영상답게 직선에서는 최고속도로 코너 구간에선 살짝 속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문기님이 어떻게 AWS 커뮤니데이 딥레이서 리그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훈련했는지 그리고 수상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기라고 합니다. 딥메이서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적용을 해보기에는 강학습이나 보상함수방안에 대해서 선뜻 참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딥메이서 소모임 세션에서 유정일님께서 강학수 중에서도 꼭 필요한 설명과 무엇보다 30분 이내에 진행률을 100%로 달성할 수 있는 멋진 이어담스를 공개해주셔서 분들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커뮤니티에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공개해주신 방법으로는 액션 스페이스 변경이나 아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아무리 해도 앱당 12초 대회 벽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F1 딜레이서 대회에서 8위를 하신 분이 모든 노하우를 공개해 두셨더라고요 원하는 트랙에 맞는 최적화된 웨이포인트를 산출하고 해당 웨이포인트 사이에서 기대하는 속도와 시간을 미리 산정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종류별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딥레이 커뮤니티 슬랙방에도 공유해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만히 집중해서 재밌게 봤는데 이런 수상의 영업가 있어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국내외 여러 선구자들 분들께서도 많은 노하우를 공개해 주셨으니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